안녕하세요 저는 DRX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캐리입니다 음, 1라운드 비록 1, 1패를 안좋하긴 했지만 그래도 1승, 1, 1등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, KT때는 저희가 큰 틀이 엄청 무너져서 좋다고 생각하고 다은 전에는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겨서 그냥 뭐 어떤, 어떤 팀 상대로든 다, 그냥, 준비하는 건다 똑같아서, 이번에도, 그냥, 열심히 연습만 했던 것 같아요. 딱히, 뭐, 별 생각 안 하고. 음, 몇달 전에, 초비 선수가 솔랭에서 하는데, 원래, 좀, 장난으로 사귀다 사귀다막 이랬었는데, 예, 한번 연습할 때, 가게 나와서 해봤었는데, 좋아가지고, 저한테도 이제, 좀, 나쁘지 않게 맞는 것 같고, 이제, 혁규 형이나, 뭐, 다른 선수들이나 뭐 다른 선수들도 다 K1이 좋다고 느껴서 K1이 이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궁잘 써야 되고 라인전을 큐를잘 써서 라인전을 잘 해야 되고 힐을 잘 줘야 돼요 네. 네. 음 루션유미는 엄청 옛날에 준비했던 거라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픽이라서 네.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픽입니다 네, 혁경이 이제 원딜 구도를 잘알아서잘 잘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솔직히 하나가 연습할 때 느낀 건데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회에서 왜 전패 팀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좀 많이 긴장하면서 왔는데 다행히 다행히 이겨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하나는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는 음 저희가 MSC 갔다고 나서 많이 플레이스타일이나 뭐 큰 틀을 좀 개선했는데 그게 좀잘 나왔던 것 같고 네 그게 좀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있 음. 선수 케어 하는 걸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잘 모르겠고 저는 오늘 음 솔직히 기억이 잘안나서 일단 라인전을 잘 이끌어 간 것만으로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몇점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다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라인전 음 솔직히 조합마다 다른데 조합에 따라서 다른데 조합에 맞으면 사기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기라고 생각하고 다른 팀원들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. 음, 바텀 라인 좀잘 해둔 걸로 다이을 했었는데 좀 빼는 과정에서 살리려다가 많이 좀 죽었었는데 좀 그래서 위험하다 느끼진 않았고 어차피. 후반 가면은 저희가 유래거로 생각해서 그냥 파밍 위주로 하다가 이제 사용때 싸움 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음 1라운드도 중요한 경기였지만 2라운드는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고 한 경기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그경기라 생각해서 매 경기마다 열심히 잘 준비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관리해놔야 될것 같고 이제. KT한테 졌던, 졌을 때처럼 그런 실수만 안 나오면 충분히 좋은 성적 2라운드에도 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일단 당연히 정규 시즌 1등이 목표고 네 정규 시즌 1등이 목표입니다. 네. 음, 음, 이번 똑같은 말이지만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2라운드 때 열심히 준비하고 팬분들한테 꼭 성적으로 보답해 보겠습니다. 네,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